차 함수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우리 배운 것들을 다 일단 끌어올 거야. 자, 이차 함수란 어떻게 식을 쓸 건데, y는 f(x)가 함수인데, 이 f(x)가 x에 관한 몇 차식, 이 차식인 거야. 자, 배움이 다 쌓여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차수를 따지거니까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그리고 최고차 함수는 당연히 양수의 그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 굳이 써보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인데 여기서 빠지면 안 되고 써야 되는 말이 뭐야? 그렇죠. a는 0이 아니다. a가 0이 아니라면 말이 있어야지만 이 차가 함수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야. a는 0이 아니다. 자, 이이차함수는 어차피 우리 가 함수의 목적은 그림을 그릴 거잖아. 그림을 그릴 거잖아. 자 그럼 그림은 그릴 건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포물선이 그려진다는 거야 근데 이 포물선은 우리 1교시에 했던 대칭성을 따져보면 선대칭 도형이야 선대칭 도형이기에 선대칭 도형의 핵심인 누구를 찾아야 하네 그렇지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야 선대칭 도형이니까 필수로 찾아야 하는 게 누구 대칭축 그러면 이것만 찾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선대칭의 특성을 물어보는 거야 그냥 이함수의 특성이 선대칭의 특성인 거지 자 A가 0보다 크면 우리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어떤 그래프? 아래.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A가 0보다 작으면 우리는 어떤 그래프?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상태니까 중학이 2학년 선형이 아니라 중상 이제 복습이랑 고1 복습 친구니까 이게 대칭축? 이것도 대칭축일 거 아니야 이 둘을 우는 뭐라고 불러? 대칭축이라고 불러 그냥 우는 여기서 줄여서 축이라고 하지 이때 만나는 요점요점요 점, 요 점, 요 점을 뭐라고 부를까? 꼭지점이라고 부르지 괜찮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물선의 특징이기 때문에 대칭 축에 선대, 선대식의 대징이니까 대칭 축의 수직인 선으로 자르면, 어디서 자르던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떻다? 같다. 같다. 오케이? 어디서 자르던 이 길이는 어떻다? 같다. 같다. 그럼 여기서 만나는 두 점을 두근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요 가운데에 있는 축은 두 근의 합의 중심이잖아. 중점 구하듯이. 괜찮아? 근데, 우리 근과 개수와 의 관계 잘 기억 못하지만, 저기 써놓은 대로 생각해봐. 알파, 또한번 설명할 거지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해. 그지 근데 그걸 2로 나눴으니까, 이 축은 이걸로만 봐도, 2A분의 마이너스 B. 내가 축 외우라고 할 때, 그날 음식 외우다 말라고 했지? 축 어떻게 외해 2A분의 마이너스 B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나눠보자.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X축을 그리는 일을 많이 안할것같요 어차피 그리겠지만 제일 먼저 할게 아볼인지 위볼인지 뭘 따진다? 어, 아, 위볼 먼저 따진다. 그리고 대칭 축 찾는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생각이 있고 아, 위볼 그린다. 그리고 X축 교점 찾는 방법이 있어. 자 아래쪽 대칭축을 찾아나서는 방법들은 대부분 함수의 세상에서 내가 할 일들이야. 위로 뻗어나가는 교점을 찾는 것들 x축과의 교점을 찾는 과정들은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위한 해결 방법 쪽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함수원을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밑에 있는 거 먼저 생각을 할게. 대칭축을 찾는 쉬운 방법들부터 볼 거야. 자 2차 함수를 주는 방법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달린 최고차항만 주는 거야. 1차항도 안 주고 상수항도안준 경우 그러니까 이런, 이런 형태를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해요. 무슨 형? 기본형. 어, 기본형 그러니까 어디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냥 원점을 지나는 녀석이 0, 0을 지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값을 넣을 때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y는 a의 x-p의 제곱 자, 우리 배웠으니까 알 겁니다. x자리에 x-p가 대입된 형태잖아요. 그럼 x축으로 어떻게? p만큼 평행이동 했지. 맞나요? x축으로 p 만큼 평행이동한 거고요. y 는 a 의 x 제곱 플러스 q. 이 q 가이양 된다면 이 기본형을 y 축평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킨 거야? q 만큼 평행이동시킨 거리겠지. 그러니까 얘는 x 축 평행이동이니까 x 축에 붙은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고, 얘는 y 축 평행이동이니까 x 축을 대칭축으로, 그러니까 y 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이렇게 들어갔다 가 요런 형태겠지. 세 번째, 네 번째.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 골. 자 이런 형태는 둘다 이동한 거잖아 근데 이런 형태를 우리는 표준형이라 그래 무슨 형? 표준형 자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동네 형이 있을 수도 있어 동바형 있을 수도 있고 자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표준형 표준형이 쉬운 이유가 뭐냐면 잘봐이 녀석은 아래로 볼록한데 축이 X는 0, 즉 Y축이거든 y축에 또 다른 이름 뭐라고 x는 0.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그럼 꼭 시점의 좌표가 0마 0인데 그걸 평행이동했으니까 얘는 x축으로 축을 평행이동했으니까 축이 x는 p가 될 거고 꼭 시점의 좌표는 p 마 0이 될 거야.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럼 밑에 거는 y축으로 들어 올렸으니까 축은 변화 없으니까 x는 0 그대로고 꼭 시점은 0마 q로 이동되겠지. 그럼 이 녀석은 x축으로도 이동했으니까 x는 p가 축이고 꼭 시점의 좌표는 p 커마 Q가 될 거야. 꼭지점을 눈에 보기 쉽게 주는 녀석이 얘기 때문에 표준형은 꼭지점을 쉽게 주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 자, 얘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야 하지만 거꾸로 꼭지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야 해. X자편은 빼고 Y자편은 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앞으로 만날 녀석들. 이런 녀석을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2차 함수 중3 수업할 때 무슨 말을 꺼내냐면 이 5개의 함수를 구분짓는 녀석을 여기다 선을 긋는다면 위에 있는 4개와 아래 있는 한 개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위에 있는 4개는 1차 함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라는 문자를 한 번만 사용했어요. x가 한 번만 사용됐고 여기는 x제곱도 있고 x도 있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오케이. 요 위에 있는 구조들은 꼭짓점을 찾는 쉬운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린게 축을 찾는 쉬운 방법은 제곱 달리네를 0만 드세요. 제곱 달리네를 0만 드세요. 제곱 달리네를 0만 드세요. 제곱 달리네를 뭐하세요? 0만 드세요 했던거요 기억나? 그게 대칭축이야 얘들아 제곱 달린 게 연대는 게 대칭축이야 그럼 그때 그 값을 대입했을 때 y 값까지 적어준 게 뭐야 꼭지점이야 괜찮아 선생님 근데 밑에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얘는 외우다 했어 얘는 일반형은 대칭축 어떻게 구해 근해 공식 외우다 말아 2의 분의 마이너스 b 그럼 꼭지점은요 대입해서 만들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꼭지점을 안다면 얘를 이렇게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리고 생각할게. 지금 난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얘기는 다안한 상태야. 오케이. 자첫 번째 아보린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자. 자 아래로 블록한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 거요 생각을. 축 축의 왼쪽에서 뭐 해? 네. 감소해. 축의 오른쪽에서? 네. 증가지 그러니까 얘는 감소, 언제 감소해? x가 증가할 때와 이거 감소하는 건 축의 왼쪽, 축 0의 왼쪽. x는 0보다 작습니다. 얘는 축의 왼쪽, x는 p보다 작습니다. x는 0보다 작습니다. x는 p보다 작습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p보다 작습니다. 이때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축의 오른쪽에서 다시 뭐 해야 돼? 진짜. 증가. 그럼 증가는 언제 합니까? 0보다 클때 P보다 클때 0보다 클때 P보다 클때 오케이? 여기는 2a분의 마이너스 P보다 클때 그러면 이 순간의 Y값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지 그러니까 최솟값이 되지 무슨 값? 최솟값은 얼마? 0을 대입했을 때0 0. Q Q 얘는 얘를 대입했을 때지 그치, 그 값이 나오겠지 외우진 않을 거니까 우리 위에도 안해볼 거지만 뭐. 그럼 위보린 상태는 대칭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축의 왼쪽에서 뭐해 증가. 축의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요 표현들을 다 옮겨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최솟값을 가져요 최댓값을 가져요 최댓값을 받겠죠 괜찮으세요 이걸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다 뜯어봤는데 다 뜯어봤는데 웬만한 거다 뜯어봤잖아. 지금 이 형태에서 얘네가 뒤에 있는 게 의미하는 거 얘가 의미하는 거다 뜯어봤는데 얘네들 가지고 축까지 찾았는데 이 C가 의미하는 거랑 지금 그리고 영보다 크거나 작냐만 의미했지만 이 중요한 이 A에 대한 얘기는 누구도 하지 않았어. 2 생각하자 왜 이렇게 진지해? <웃음> 왜 이렇게 진지해? 분 이상한데? 아 어제 잠결에 아씨 잠결에 웨이브 들어갔다가 그 o T t 서비스 아 영화도 딱 들어갔는데 범죄도시랑 마네투가 떠 있는 거야 다 구매했어 아씨 그래서 어제 그것만으로 32,000원 썼어 소장 소장 연구소장 범죄도시 투는 소장할 소장가까진는 아닌데 어젯밤에 분위기상 마녀 투를 보면 또잘것 같아갖고 마녀 투는 너무 소장하고 싶은데 너무 졸려 영화가 극장에서 졸았어 범죄도시 투도 솔직히 영화 두 번째 볼때 잤어 필리핀으로 떠났는데 눈떠보니 버스 안에 들어 필리핀으로 딱 갔는데 눈떠보니까 버스 안에서 손톱을 겁나 패고 있어 다 끝난 거 아니야 어제도 이제 틀어놓고 범죄도시 사 틀어놓고 딱 보고 있었어 어제는 어디까지 봤는냐아 어제 그 뭐야 내가 영어 잘해 나 데리고 가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여기까지 보고 눈 떴더니 손석구가 이제 뭐야 제누가야 마동석이 손석구를 들어서 경찰책에 차고 얘기해 펜킥을 치고 얼굴을 빡치더라고 앞에 3분 보고 뒤에 3분 본 거야 <웃음> 자저 A에 대서자 Y는 X 제곱 A가 똑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 봐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뭐죠 블라블라 써놨어요. 어쨌든 이 앞에 곱해진 게 똑같다는 건 결국은 얘를 가만히 보면 얘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꼭지점의 좌표가 아래로 볼록한는데 축이 어디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이거든요 그럼 2를 집어넣으면 4-8 플러스 7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입니다.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잖아요. 즉, 이만큼 평행이동 한 거야. 그냥. 그냥 평행이동 한 거야. 즉, 이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똑같다면 평행이 동는 거야. 그럼 대충 톡톡톡 톡톡톡 치면 푹해지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 숫자가 이두 배라는 건자 y는 x 제곱에 대해 y는 2x 제곱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꼭지점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꼭지점이 변하지 않으니까 한번 그려보자. 얘가 y는 x 제곱이라고 하잖아. 어떤 x에 대해서도 이 값보다 항상 몇 배를 가져야 합니까? 두 배를 가져야 합니다. 요기이보다 항상 두 배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0,0을 똑같이 지나니까 훨씬 더 가파르게 보여드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볼수있고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제곱은 이 마이너스가 1로 넘어왔다고 라 생각을 한다면 x는 y의 부호를 바꿨잖아. 그럼 무슨 축 대칭을 한 거야? x축 대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렇게 생긴 게 뒤집어진 겁니다. 음. 이해 되십니까? 음.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몰랐던 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무서운 얘기라고 하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A는 0이 아니다. 뭐야? 진짜 방정식이지 능력 이부터 그렇습니까 x에 대한 방정식이지 근데 얘를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면 어떨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단 a는 0이 아닌 이차수가 함 있는데 y는 0이 있어 이렇게 연립을 해보자 연립하면 y자리에 0 대입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의 근은 이거의 연립방정식의 근과 같겠네 맞지 연립 방정식이란 뭐야? 그래프의 교점이지. 얘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고, y는 0이 다른 이름은 뭐야? x축이야. 그러면 얘가 그래 그래도 얘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을 때, x축이 1번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2번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3번으로 지나갈 수도 있겠지. 자, 1번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야? 두그 점에서 만나지. 여기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지. 얘는 X축과 만나지? 응. 알겠지. 그러면 만나는 게 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실근을 몇개 갖는다? 응. 응. 갖는다? 응. 갖는다? 판별식 D가 0보다? 얘는 실근을 몇개 갖는다? 한개 갖는다. 판별식 D가 0이다. 저한 개는 중복된 근으로 카운트는 두 개지만 한 개처럼 센다. 그래서 서로 같은 두 근이라 하 그럼 얘는 근이 있다. 없다? 응.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다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서 만난 근을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이두 근은 x축과 만난 거니까 알파, 0, 베타, 0이네 x축과 만난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파, 베타는 이두 근은 이 함수의 x절편과 같은 거지 어떤 함수가 X축과 만났을 때 생기는 두 점을 어떤 점들을 X축과 축과 만나는 교점을 절편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은 절편과 같은 거고 방정식의 근과 같은 거지 괜찮아? 살아있어야지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건 항상 X축과의 교점을 따지고 있었던 거네 괜찮아 좋아 매우 좋아 그렇다면 이제 한 발짝 더가 보는 거야. 뭐야? 부정식이지. a는 0보다 작다라고 그냥 가지고 올게요. 그럼 얘를 가만히 따져 보면 이 2차 함수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자, 0을 노란색으로 박스를 쳐 자, 이 둘이 지금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주황색의 그래프가 2차 함수고, 노란색이 0, x축이잖아? 그러면 얘보다 노란색보다 밑에 있으라면 작다라고 했잖아, 작다. 누가 작은 거냐면, x가 아니라 y끼리 비교하는 거야. y끼리 비교하는 거니까 위아래를 따지는 거지. 그치? 즉, 노란색이 더 위에 있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쭉 따져봐. 계속 갈 거니까. 여기는 누가 위에 있어? 주황색. 여기는 노란색과 주황색이 같은 데였잖아. 여기서부터는 누가 위에 있어? 노란색이. 난 노란색이 위에 있는 게 필요하다며. 그러니까 요기네. 요 영역이네. 여기에 x 범위를 쓰는 거야. 자 x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 결국은 2차 부등식을 풀어도 얘네들은 뭐야? 이 방정식의 근, 2차 함수의 x절편 우리 앞으로 2차 방정식을 풀거나 2차 함수를 만나거나 2차 부등식을 하게 될때 뭔가를 만나서 하게 될때 문제를 딱 보고 이 녀석이 방정식적 해결이 필요한지 부등식적 해결이 필요한지 또는 함수적 사고가 필요한지에 따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두 개로 나눌 건데 첫 번째는 함수적 사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X축을 크게 그릴 필요 없이 아래로 블록하고축 위주로 따질 겁니다. 근데 근을 찾거나 X대편이 필요하거나 한 이쪽 방정식과 부등식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근의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X축과의 교차 위주로 먼저 찾을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정리를 부탁드렸는데 두 번째가 방정식, 세 번째가 부등식을 정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솔직히 필요 없어서 찢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세 개를 묶어놓은 때 분량이 부족하면 뒤쪽에 적으시라고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오늘 그냥 얘기가 한그입니다 1시까지 정리시켜 드릴게요. 1시 이후에는 왼쪽 지우고 또 다른 얘기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중3들도 이해하는데 큰 무렵죠. 고열 친구들은 어차피 했던 부분이니까 조금 더 살을 보태는 거니까. 현석이좀이해가더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아니면 창문 열고 내려가신가요? <웃음> 고등부 친구들은 밥 먹을 위치를 잘 찾아. 요 끝나고 밥 먹고 해야 되니까. 와 그것만 이제 정리하면 될까요? 다아 내용이었던 거구나 네. 여기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뭘거 같아?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때 바로 인연을 선대칭도형이라는 거 와, 이거랬거 여기 살짝만 붙이게잘 봐봐 우리 선대칭도형을 나타내는 표현이 거 있었어 f 의 P 플러스 X 는 f 의 Q 마이너스 X 그수업 상관없어 여기는 둘의 부호가 반대고 안에 있는 각들이 더하면 그러니까 f의 부호는 똑같은데 안에 있는 x의 부호가 반대여야 되고 얘네들일 때 축은 대칭축이 더해서 나누기 2니까 p 플러스 q 나누기 2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표현들로 갑자기 툭 던지는 거야 이 차원에서 알아야 되는 게 축이니까 축을 저걸로 확줘버는 거야 재밌어 지 있어. 세계 각성자 애들이 오고 나니까 재밌네. 어뭐 이게 리냐가려 가리 같냐? 가려라. 지도 보일 것 같다. 그 시즌 잘 써. 왜 왼쪽 지워되나요 준다 면막 치우고 있어. <웃음> 성격이 없어요 천천히 문하세요 오늘 문제 하나도 못 풀어도 괜찮겠지만 어, 문제를 풀이가은어 폭을좀 넓혀보자 우리가 어, 특강하면서 계속 해왔던 내가 해왔던 짓거리들이 뭔지 가만히 생각해 봐 가만히 생각해 점을 배웠을 때도 하나만 했나요? 직선을 배웠을 때도 직선 하나만 했나요? 원을 배웠을 때도 원 하나만 놔둬나요? 평면선을 음, 배웠으면 하나만 들까요? 또 관계가 필요하겠죠 그 관계의 시발점이어 했던 거야 그렇지? 이것도 직선 아니야? 그아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고등학교 정규 수업에서는 솔직히, 솔직히 고등 정규 수업에서는 실제로 현성이나 은지 같은 경우는 여기 진도 나갈 때 각각 1대1로 진행하고 있는 파트 상태여서 재미를 뺀 상태로 익히기 위주로 진행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또 여럿이 있다가 정규 수업 때는 이런 얘기를 못해 시간적 한계 때문에 그래서 지금 되게 좋은 거야 어 이걸 도형적으로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생각을 포물선과 직선이야 이게 확장이 되면 포물선과 원도 할수 있겠지 자. 어떤 포물선이 있는데 이미의 포물선이니까 아래로 블록하게 그렸지만 일몰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이 녀석의 식을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네, 전혀 상관없겠죠. 여기에 어떤 직선이 지나가는데 그 직선이 샤나 똥꼬 최대 몇개 만날 수 있습니까? 두개 네. 만날 수 있습니다. <웃음> 왜두 개밖에 못 만날까요? 자 얘는 1차식이죠. 자 만난다 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몇개 만날 수 있는지 최대한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풀었을 때 구해지지 않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구하지 못하는 거야 고등부는 알 거야 허근이라는 게 있다는 거, 존재하지 않는 숫자도 있어 근데 중등부는 상상이 안되지 그래 중등부의 한계인가 아니라 함수의 한계야 함수표는 나중에 나중에 이과가 돼서 대학교를 가면 복소평면이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도 배우겠지만 지금은 좌표평면에 표시가 되는 것들은 전부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것만이 크기를 비교할 수 있고. 야 헐크랑 아이언맨 싸움 누가 이냐? 모르지 시댄 작가 마음이지. 작가 마음 아니야? 존재하지 않는 두 개가 싸우는데 누가 이기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확실한 건 나랑 현성이랑 싸움 내가 이기는 건 확실하지. 아니야? 한번 <웃음> <형> 해볼까? <웃음> 자그러면 둘을 교점을 구할 건데 교점은 눈에 보여야 하는 거잖아 저 교점의 X 좌표가 뭐라고? 연립방정식의 근이잖아 그럼 둘을 연립하면 몇 차씩 나오니? 2차씩 나오지 소어가안될거 아니야 넘어가면 어쨌든 2차는 살아 있으니까 그럼 2차씩은 근을 최대한 몇개 가져? 네. 두개 이상 두개를 넘게 갖지 못하지 네. 그 말은 교점은 두개까지 밖에 안 생긴다니 음. 자 1번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2번 스쳐 지나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겠죠. 맞죠? 이세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직선이. 그러면 얘네들을 연립한 이 녀석이 아니라 이두 근은 의미하는 게 뭐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 녀석과 같아지는 순간에 x값이 여기 좌표지. 그치? 그러면 얘를 이항에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 d를 해서 0보다 커야지만 두 점에서 만나는 거겠네.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판별식 d가 0인, 0인, 0인 거네. 안 만난다는 건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거네. 엄마나 세상에, 그렇지? 그러면 이걸 풀었을 때 이건 또 어떻게 되나 보자. 하나 떴고잘 봐. 확 확. 2차 함수 노란색, 1차 함수 빨간색. 노란색의 그래프가 빨간색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x값을 기준으로 선을 더 보는 거야, 아무 데서나. 여기는 다 노란색이 위에 있네요. 노란색이 위에 있으니까 되네요. 어디까지? 같아지기 전까지. 그다음 여기는 빨간색이 위에 있네요. 안 되죠. 그럼 노란색이 위에 있는 건 여기죠. 그럼 요 점의 x좌표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왼쪽 부분이니까 x는 알파보다 작은 부분 되죠. X는 베타보다 큰 부분. 되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또 눈으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해결합니다. 자, 크냐, 작냐를 어떻게 잡았다고? 위에 있다고. 그러면 위, 아래로 나뉘는 건 어쨌든 이 교점에서 순간에서 나뉠 거 아니야. 자, 이 교점의 왼쪽에서 노란색이 위에 있지. 교점의 오른쪽에서 노란색이 위에 있지. 교점과 교점 사이에서 노란색이 밑에 있지. 그려서 확인한다. 난 색깔로 해도 나중에는 곡선과 직선의 형태로 확인해야 한다 이게 해결되면 2학기 기말고사가 해결돼 아 1학기 기말고사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포물선과 직선의 관계 더 이상 뭐 나올 수 있는 관계가 없죠 그러면 또 섞어보자 또 섞어봐야지 뭘 섞어봐? 포물선과 포물선 야, 포물선하고 생각해봐. 포물선하고 포물선인데 둘이 면립해서 그럼 2차는 2차니까 면립하면 3차가 되지 않지. 최고차항이 같으면 소거돼서 1차가 되겠지. 최고차항이 같다는 건 뭐라고 해서 평행이동이지. 평행이동한 두 곡선은 그러니까 몇군데서 만날 수 밖에 없다. 한군데서 밖에 만날 수가 없어. 오케이? 평행이동한 두 곡선은 그런데 평행이동하지 않은 두 곡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둘을 몇 입하면 최고차계 개수는 살아있겠지 응. 2차항이 살아있으니까 최대 몇 개의 결정이냐지두개 응. 오케이? 두개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하자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 얘를 위에 있는 함수를 fx라는 2차 함수라고 할게요 몇차 함수? 2차 함수 밑에 있는 것을 GX라는 2차 함수 괜찮아요? 둘이 만나지 않 만나지 않는 둘을 연립해서 판매식을 구해보시면 되겠죠? 아니, 둘을 연립해서 구한 X값은 요점의 X좌표 요점의 X좌표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럼 한번더 해보자 FX가 GX보다 작아야 돼 이거는 같은 게 알파고 베타니까자 작아야 돼 FX는 얘야 얘 얘가 GX보다 작은 거는 이렇게 나눠보라 했지? 더그 밑에 있는 건 여기지? 그러니까 X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더 못할 게 없습니다. 꼭2 차가 아니어도 됩니다. 가운데 실게 여기까지 벨켜주고 나서 갑자기 땅 점프해서 문제 나오는 게 이런 거야 잘 봐. 아우 얘들아 아우 귀찮아. 귀찮아. 슬로스 소라 Y는 Fx입니다 어이가 없어웃무이 나오자 샤라타 Y는 Gx입니다 자이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한 게아니요 어디서 만나는지가 중요한 거지 첫 번째 만나는 것을 알파 두 번째를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자 x좌표입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1번 1번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안 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fx-gx가 0이 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해석합니다 이런 걸본적 없으니까 이항하면 되잖아요 fx랑 누가 같아지는 거 gx가 같아지는 거네요 같아지는 건 교점이라고 하겠죠 그럼 몇 군데서 같아지니까 네개의 실근을 갖는 겁 서로 다른 네개의 실벨 오케이? 괜찮아요? 네. 잠깐 봐봐 여기 한 군데서 만나는 건몇 개의 실벨을 갖는 겁니까? 네. 서로 네. 같은 네. 두 개의 실을 갖는 겁니다 오케이? 네. 저것처럼 접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뚫고 지나가면 만나는 게홀수개 만나는 거예 저기서 음. 한개 여기서 한번 또는 세번 만나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2차하고 1차는 두개 합, 맥시멈 2개인데, 그럼 얘가 3개를 만날 수는 없잖아. 근데, 2차는, 2차는 아야 요렇게 왔다가 만났는데, 뚫고 내려가지 않고, 다시 튕겨 올라오나? 그럼 여기서 짝수범 만난 거야.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요 fx, 마이너스 gx가 0보다 작은 것은, 해석합니다. f x 는니 gx보다 작은 것은, 자, 하얀색 그래프가 빨간색보다 밑에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얀색이 빨간색보다 밑에 있는 거는 선거 보면 이쪽. 선거 보면 여기, 여기, 여기죠. 쓰는 거야. 세 구간이니까 세 군데로 나눠 쓰는 거야. X는 알파보다 작은 거. 또는 X는 베타랑 감마 사이에 있는 거. 또는 델타보다 X가 큰 거. 괜찮겠어요? 네. 이게 이제, 야, 여기까지 설명해 놓고, 알았지? 알겠지? 그러고서 설명 없이 해박되는, 말도 안 되는 갑자기 그런 점프를 하는 거요 이해되셨어요? 요 라인까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는 다이 얘기부터였습니다. 그치? 이거를 이해했다면 저것도 가볼게, 이것도 가볼게, 이것도 가볼게. 그리고 문제만나오자 정리 다 하신 분은 제가 31문제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오늘 설명을 할 건데 어, 1시 반까지 정리해 볼 시간을 좀 이제 풀어볼 시간을 좀줄되니까 풀어보시고 1시 반부터 제가 풀이도록 할게요 쉽게 했어요 쉽게 스스로의 방식으로 다듬어진 내용들이 아니잖아. 남이 만들어 놓은 걸 너희가 가지고 와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 쉽게 생각하면 요리도 그렇지 않니. 수많은 레시피가 있는데 요리 레시피를 보고 어떤 사람은 맛있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맛없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방만 들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려. 그치. 어떤 사람은 음식만 딱 보고 맛만 보고 아 이건 이렇게 만들면 될것 같아. 라는 사람까지 있는 거지. 그럼 누가 봐도 내가 요리를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요리 숙련도가 높을수록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짧아지지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없다고 똑같이 만들긴 진짜 불가능해 내가 완전 고수가 아니다 근데 우리 공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고수가 아니 일반 학생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잘하는 가장 기본은 내 걸로 만드는 그 시간이 나는 오래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나는 금방 되는 경우 금방 되는 친구는 이 부분이 나한테 맞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선생님의 설명이 너희한테 잘 맞게 들어간 경우도 있고 또는 본인이 그동안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체화 시간이 짧은 경우도 있어. 오래 걸리는 친구는 거의 안 해본 친구들이 많아내 걸로 안 해보려고 했던 친구들. 그러내 그러니까 걸로 해야 돼. 그걸 알았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마. 그 방법은 몰라. 너네밖에. 너눈 제발. 이거 하지말하니까 오케이? 네. 이게 본인 걸로 만드는 거잖아. 그렇지 남의 게아니야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나는 채화가 다 되겠잖아. 그럼 어떻게 줄까에 대한 공부를 하겠지. 근데 너희는 그게 아니지. 너희 는 어떻게 내 걸로 만들 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잖아 공부 방식이 달라.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좀 달라. 너희도 일단 채화가 끝나야 되겠지 일단 너희 걸로 만들고 그래서 문제 푸는 시간들이 항상 들어가는 거야 기존에 1대1로 진행하셨던 분들은 이야기 부분을 빼 채화를 강화시켜 놨던 거 중학생들은 즐거움이 공반되어 본인이 능동적인 채화를 하기 때문에 즐거움의 비중을 높여는거요 고등학교 2학년 학람들은 즐거움의 비중을 높이자니 줘야 돼, 해줘야 될 채화 쉐어활에 필요한 대화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즐거움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도 시, 약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보는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 안에 있는 범위에 있는 내용들을 벗어나는 문제는 맨 뒤에 몇개빼고 없습니다. 서든 행복개 중에 뒤에 한 7문제 정도 제외하고 없습니다. 거의 다 풀릴 거라고 봐요. 거의 다 해결될 거고 이 이상의 개념들이 없는 거니까요. 오케이? 그래 자신감 있게 35분까지 10분 정도 되 들어보셨어요 어렵나요? 네. 어려서는 2일 네. 정도인가요? 정아니 네. 저는 얘기를 네. 하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1번 같은 경우는 오 보도록 할게요. 1번을 가만히 보면 어? x를 한 번만 써주세 눈을 한 번만 딱떠버 거야. 아니면 네. 이렇게 보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정확히 푸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네. 내 몸에 익히고 익힌 뒤에는 속도전 속도와 정확도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1번을 보면, 1번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는, 얘는 주어가 얘야,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평이,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 되고 했냐, 이 얘기지. 일단 둘이 앞에 붙은 게 마이너스 1이니까 평행이동 맞지 어떻게 평행이동이 했는지 봤더니 요거네 그럼 생각하면 y축이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지 2번을 보면 평행이동에서 겹친다 2번 평행이동에서 겹친다 뭐가? x제곱의 계수가 뭐여야 한다? 마이너스 2여야 한다 마이너스 2인 것을 해주시면 되네요 3번이네요 3번 꼭지점을 라랍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1의 꼭짓점이요. 알로 블록한 그래프죠. 이거는 1차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냥 보는 거죠. 꼭짓점 몇 컴하면? 네, 4번. 네. 4번. 자, A가 음수 고, Q가 음수일 때 Y는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Q에 대한 얘기예요. 아보인지 위보인지부터 판단해야 되는데 이 앞에 붙은 게 음수야, 양수야? 음수. 양수야. 그렇지 A가 음수라 했는데 그다음에 마이너스 곱했으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보여서 음수 아닌가요? 기 y 아이씨그네그 아래로 블록니까 축이 야 제곱 달린 거0 만들어 0이잖아. 그때 y 값 얼마야? Q잖아 그냥 Q. 누가 마이너스 Q 그래? 해? 그냥 Q잖아. 그지 그럼 Q는 음수기 때문에 0,Q가 어디 있어야 돼? 4사 후면에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지? 그요 그림이지. 요 그림 찾으시면 정답 몇 번? ㄴ이요 5번 5번 5번 5번 5번 왼쪽으로 만약 너 3만큼 평행이동 왼쪽 평행이동은 뒤에다 숫자를 붙이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어디를 지납니까? 3,A를 지나네요 맞지? 대입하시면 되겠죠 A는 2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3 얼마? 15거움의 시작 6번 얘랑 똑같은 지분이지 y는 8의 x 마이너스 6의 제곱의 그래프는 y는 8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6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이다 그치?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얘가 0,0이었기 때문에 0,0이다 그래서 a, p, q, 다 계산하면 0 7번 y는 2분의 1 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 y는 2분의 1의 8을 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될 거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 중삼들, 서린이 제외한 중삼들, 서린 체형 제외한 중삼들은 심지어 현성이까지도 도형의 이동을 배우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예고 점이 얼마야? 1컵만 영역, 그럼 평행 이동면 얼마야? 3컵만 영역, 2분의 1 붙었으니까 걱정, 이렇게 되겠지?라고 단계별로 갔던 게도형의이동의 식을 배우고 나니까 편해지지.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 몇 대입한다? x 3을로 대입한다. 기억 안 나지? 총으로 쏴버리고. ak74 자 얘가 어디를 지나? a,2를 지나 집어넣으면 2는 2분의 1에 가로열고 a-3의 제곱이니까 a-3의 제곱이 얼마인 바래? 4 그래서 a-3은 2 또는 마이너스 2지? 맞잖아? 그럼 a는 5 또는 추추하자 8번 역시대 X축으로 이만큼 평행정식으로 그래프 어떻게 됩니까?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얘가 어디를 지나요? 콤마 M 1 집어넣더니 었 1이니까 M값 얼마? 이런거야 네. 네. 네. 9번 네. 이게 증가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함수 본연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네 자 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야 그렇지? 맞지? 네.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했더니 4만큼 평행이 되어있으니까 4가 되겠죠 자 얘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이 부분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얘기니까 x는 4보다 작은 부분 됐슈 슈슈 10번 어 이게 위로 블록한 그래프야 축열인데 x는 마이너스 1 그때 꼭짓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컴마 0 가봅시다.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이야? 마이너스 1만큼이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1번 틀렸어. y축 대칭이야? 아니,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 대칭이야. 2번 틀렸어. 꼭지점 1,0이야? 아니, 마이너스 1,0이야. 죄다 틀렸어. 최소값 0이야? 최대값 0이야? <웃음> 최대값 0이야? 틀렸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하는 동안 y는 뭐한다? 감소한다 5번이 맞는 내용인 알아주세요 이게. 11번. 2차원제 그래프를 쭉방향 오우 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자, 얘는, y는 마이너스의 x-3의 마이너스 제곱 더하기 4의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해야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되겠느냐. 꼭시 점을 먼저 어봅시다꼭시 점이 3컵나, 4에 의해 꼭시 점이 0컵나, 0입니다. 어차피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꼭시 점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X축으로 얼마만큼? 음.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음. 마이너스 4만큼입니다. 그래서 P가 마이너스 3이고 Q가 마이너스 4가 돼야 해요. 됐죠? 음. 에이, 에이, 에이. 다 풀었어? 여기에 이제 그 연립하는 문제들을 많이 뺐는데 일단 함수 본연의 문제들을 좀 담아놨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2차 함수 위주로만 써놓은 거야 12번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어, 그럼 꼭 시점을 보자고 했으니까 첫 번째 꼭 시점이 몇 콤마 몇? 0콤마 1,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A, Y축으로 얼마만큼? B, 평행 이동했더니 꼭 시점이 마이너스 2분의 3 컷만, 마이너스 4분의 1죠 그럼 A만큼 이동했으니까 0 더하기 A가 2, 마이너스 2분의 3이므로 A는 뭐? 마이너스 2분의 3. 1, 1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므로 B는 마이너스 4분의 5. 둘을 뭐하래? 더하래. 어머나 세상에 마이너스 4분의 6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11. 그 입장 그냥 그냥 풀어보시되 20번 한번 보도록 게요 자, 여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수준이니까 20번 다들 볼게요. 빨리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할 겁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8을 얘가 원하는 형태 얘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인데첫 번째 첫 번째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y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x 제곱 마이너스 12x겠지 12x 뭐와야지 완전제옵시니 36 그냥 36이 사라져야 되지 마이너스 36키워가지 플러스 36 플러스 44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44야. 두 번째 방법 함수야. 위로 볼록한 그래프 축이 어디야? X가 얼마일 때? 6일 때. 오케이. 어, 그냥 이게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번인들이 돼야 돼. 그럼 꼭 점이 잡혀요. 마이너스 36 플러스 72 플러스 8이니까 44야. 그러니까 6,44를 꼭 점으로 갖는 거니 더위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4 4이지 전 밑에 거 방식으로 선호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왜 저희는 이런 걸 풀고 앉아 있습니까? 몇번 해볼 거냐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을 해볼게요. 30번, 아, 29번, 30번, 30번, 몇 번? 30번. 30번을 하고 31번부터 또이게쭉 뒤로 볼 거예요. 30번, y는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x,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최대값이 네. 그럼 아무리 야기우야 학생들, 충이야 x는 찍이야, 빨리 안 구하면 늦으면 진 거야 이미. 그럼 마이너스 4플러스 8플러스 3이 값이 얼마? 1, 음, 7, 최 찐. 값7 오케이 그 옆에 것도 마찬가지로 끝나겠고요 o n I will not get good. I'm x 가 어떻게 생겼어? x 제곱 마이 X 스 s EX 플러스 타야 잘 들어 근데 x 의 범위가 어떻게 돼 19. 마이너스 s 부터 p 이지자이 범위 안에서 최대 최소를 plus. 그림을 그려볼게 이 아보리아 자, 중학생들한테는 함수 그림 중에 범위가 생기는 건 이때 처음이야. 너 마스크 쓰내려가 눈이 보여. 마스크를 몇개 써도 그렇게 이거 무슨 중세 기사야? 이 그래프를 그리다 말게끔 하는 이 범위가 나오는 거는 여기서 처음이거든럼 어떻게 그리는지 보자. 축이 얼마야? 1이야. 근데 이 범위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어디 있겠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만 있는 거야, 그림이? 1까지만 있는 거야. 빨간색 그림만 있는 거야. 빨간색 그림? 빨간색 저기 선이 있으니까 노란색 그림만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 그럼 어디서 제일 높아? 마이너스 2일 때 최대 값인 거야. 그럼 집어넣으면 4, 4, 4, 트와이스 12. 그럼 최소는 언제 최소야? 1일 때 최소니까 집어넣으면 1, 2, 4. 얼마? 3 어? 선생님 그럼 양쪽 끝에만 집어넣으면 되네요? 아니 다음 거 볼게요 32로 슈슈샤샤 엑셀 범위가 1에서 2 사이에 이것도 그림을 좀 그려도 되겠네 자, fx가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함수에서 묻는 거니까 x축과 만나는 거보다 아볼리위블이 더 중요해 아래로 블록한 건 f축이 어딘데? x는 2분의 1. 나보다 늦으면 이정도대강이 받을 거야 근데 X가 어디서부터야? 1부터 어디? 2저 2. 사이에만 그림이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는 거지 언제 최대야? 2집어자면 4, 마이, 마일 얼마? 1 2. 언제 최소야? 그럼 1, 마일, 마일 얼마? 마이. 마일 괜찮아? 2. 하나 더 33번 33은 모의고사 문제네 그몇 점이야? 3점. 3점이면 고민 없이 풀라고 했죠 뇌를 사용하지 않아요 33번 마이너스 1, 크갓의 x, 작가테3 그림은 fx는 어떻게 생겼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야 여기서 최대값이 얼마일 때 9일 때 k는 얼마입니까? 얘기지 자, 이아부리아아부리아 아무리야 축이 어디야 이야 그치? 축이 이야자 그럼 범위를 그려보면 어? 쟤네랑틀리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멀리 있어? 3이 멀리 있어? 마이너스 여기로 마이너스 1이 훨씬 멀리 있어 3은 좀덜 멀리 있지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어디가 더 위아래냐가 더 중요하거든 요렇게는 한 칸이고 요렇게는 세 칸이잖아 자 그러면 그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지. 언제 최대야? 마이너스 1일 때 최대야. 그러면은 1, 4, k니까 얘가 구려서 k는 4지. 이러면 최소는 안 보여도 상관없거든. 문제는 최소 값고합시다 언제 최소입니까? 3이 아니라 2예요 2를 집어넣으면 4, 8, 플러스 k가 최소잖아요. 최소가 얼마가 서 가리이 응. 범위를 잡는 것 때문에 그냥 구간에 양끝 값을 넣는 게 아니야 그냥 단순히 증가함수면 그냥 단순히 계속 올라가는 함수면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는 그냥 앞쪽이 작고 뒤쪽이 커 무조건 근데 1차 함수는 꺾이지 않아 그냥 감소 포인트에만 있다면 앞쪽이 크고 뒤쪽이 작을 거고 증가 포인트에만 있다면 뒤쪽이 클 거야 근데 섞여있으면 그래서 따져봐요 우리가 만날 앞으로의 함수들은 단순한 증가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생분들을 만날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다 구해봐야 돼요 이 값이 작은지 이 값이 작은지 이 값이 큰지 이 값이 큰지 구해봐야 하는 거야 오케이? 비교해봐야 하는 거야 내가 그림을 계략적으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생님 왜 3일 때보다 마이너스 1일 때가 높습니까? 대칭성 얘가 축이면 이쪽으로 한칸 가면 한칸 가는 곳에 똑같은 높이가 있을 건데 이쪽으로 두 칸을 더갔다면 그럼 여기 훨씬 높겠지 그래서 그걸 이용한, 대칭성을 이용한 좌우, 판별이기 때문에, 오케이? 후우 34번. 어, 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승이가올 때마다 상류의 소식을 전달해줘야 지현이가 포기가. 是 с 3.34번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ax 이 녀석의 축의 방정식이 여기 위 볼이죠 이 상태에서 축이 어디 말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p니까 2a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플러스 인데 그 값이 얼마래요 최댓값이 네. 6입니다 그럼 b 는얼마이야 합니까 왜? 맞지? 쇼쇼쇼 쇼. 세 나라의 어린이는 쇼쇼쇼쇼 하가지여. 자 f x 가 최솟값을 갖는데자 f x 가 있는데. 범위 있어 없어 범위 있어 없어? 어, 없어 없어 근데 최소값을 갖는데 그럼 아볼이야 왠 거야. 아볼이야 아볼 아볼 아볼이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a는 0보다 어때야 돼 음. 커야 돼 그럼 축 구합시다 축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x 얼마 2 음. 1을 e. 집어넣으면 5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1을 음. 넣어보자 그래요 4 a 마이너스 a n a 플러스 b는 얼마란 얘기? r 네. 라 얘기. 두 번째 두 번째 상황 o r l d wants to d g X, 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놈의 i n 는마 X, 너스 X, 제곱 마이너스 l X, 플러스 마이너스 u a 플러스 b는 최 p 값이얼 X, 래 l a s 아 p 리아 s X, 리위 X, 는 얼마일 때? 마이너스 잖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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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솟값의 최댓값 또는 최댓값의 최솟값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함수 만들기첫 번째 필도입니다. 이 그러니까 함수를 잘 해주시면 다른 함수들도 조금씩 수월해져요. f(x). 야, 학습의 그 개척이라고 하는 부분 여생 노력해. 모든 지식은 배워야지만 할수 있을까? 그렇다면. 누군가가 르쳐준 지식만 존재하는 거고 뭔가가 탐구되어진 새로운 지식은 전혀 없게 되 세상에 아니지 앞으로도 새로운, 새로운 지식도 계속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너희가 배우지 않는다면 알아야 될 지식이 너무나 많잖아 저는 그거안 알고 편하게 살려요 그렇게 사세요 그럼 인류의 발전이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걸 알아야 그래서 발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끌어오는 거거든 그러면 세대가 지날수록 알아야 하는 지식은 당연히 너무나 많아지겠지. 선생님 만약에 때, 내가 어떻게 되면 스마트폰을 만지는 방법에 대해 할필요 없었어.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할필요 없었어. 컴퓨터가 대중화되지 않았습니까. 컴퓨터 한 대가 나중학교 사는데 컴퓨터 한 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컴퓨터는 600만 원이 넘어 그럼 뭔 일반적 가격을 갖다 놔. 못 갖다 놔. 그 당시 가격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했을 때그 정도 데미지 하는 거야. 그 당시 짜장면이 뭐한천원 하고 이럴 때 컴퓨터 한 대가 60만 원, 120만 원정도 하고 난 조립으로 사. 조립 PC가 120만 원. 엄청나게 비싼 돈이잖아. 그걸 사와도 할수 있는 게뭐 지금은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하고 이러잖아. 그 당시 인터넷 검색도 안될 때야. 오버워 뭐 컴퓨터를 뭐 했어? 게임. 그것도 뭐 그래픽 뛰어난 것도 아니야. 요즘은 용량은 아니지. 그 당시 게임의 용량은 100메가가 넘어가면 너무 큰 거였어. 요즘 메가 다음 단위가 있잖아가 기가, 기가 다음 단위, 테라를 갖고 다니는 세상에. 게임 가면 기본적으로 10기가가 넘어가는 세상에서. 그때는 게임만 하면, 야, 이게 몇 개의 몇이야? 야, 이 10메가야. <웃음> 겁나 크다. 이걸 가지고 가려면 디스켓을 한 10장을 가지고 가서 불안 압축을 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이 10개 중에 한 장이 깨지면 다시 가야 되는거 같아. 요즘은. 꺼내면 되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면 새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2차가 이랬어 면 3차는 어떨까라고 상상을 해보는 것이 그 다음 단계를 해나가는 힘이 되기도 해자 이거 볼게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x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얼마를 되는 7에 놓고 f2가 얼마다 마이너스 자 우리는 뭔가 배웠었냐면 모르는 것을 구하는 건 연립방식을 정 많이 쓴다는 거라 A, B, C 세 개를 모자잖아 그치? 응. 그걸 알아야 A p l B p l C를 할거 아니야? 응. A, B, C 세 개를 모나 응. 그치? 그럼 모든게세개면식이이기 있어요 3개. 주어진 게세 개네 어쨌든 풀수 있다는 거 그러면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7이 나온다는 라게 아니라 얘는 이함수라는 특성을 이용해 보면 훨씬 더 쉬운 말이지 응. 이함수라는 특성을 이용해 보거든초치고차 함수 A고 꼭지점이 응. 위로 블록한데 여기니까 마이너스 1, 7이라는 꼭지점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Y는 A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7일 거야. 그치?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 이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얘기 아니야? 마이너스 2는 2 들어갔으니까 9에2 플러스 7이므로 이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씨을 돌려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2인 상태니까 y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얘가 얘와 같은 거지. 그러므로 A는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 더 하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조금 이따 15분에 풀어드게요 생각은 뭉키들 오늘의 마지막 문티들. 그리고 다음 시간에 2차 함수 지금 2차 정식과부정식 문제도 어떻게 적용 되는지 한번 가장 37만 그동안 왜 그렇게 2차 부등식을 그렇게 읽었는지 좀 아시겠어요? 자 fx가 있어 fx가 뭐야? 천천히 하는 거야. 그럼 GA를 찾고 그 GA에 다시 GA에 최댓값을 구하는 거지. 응. 자 가자. 이게 아브리아 아브리아.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X가 2차인 거니까 아리로 불록하고축이 어디야? X는 제대로 가. 응. EA야. 응. AI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선생님 여기 2A는 여기 2A고 뭐 여기 그게 뭐예요? 야그기여 써야 되니 그 대공식처럼 A가 누여고 누구? B가 누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의 값이 최소인 거잖아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네 얘가 최소값인데 얘가 뭐냐? 기 a 기 다시 듣는 거예 그럼 GA가 뭔데? 뭔지. What is GA? GA is minus A 제곱 minus U A plus 3 A에 관한 2차식이죠. A에 관한 2차 방은 식이네요. 아, 볼이야, 위 볼이야. 위 볼이네. 축이 어디야. 2A분의 minus B A가 minus 3 그럼 그때 최대값을 받겠네? 집원내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8, 플러스 3. 얼마? 11.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값은 얼마다? 11이야. 최초로 숙제 최초로 다음주 월요일까지야 모일 친구들은 풀고 아마 제사를 하시면 될까요? 그런 거 아니니까? 어렵게 나은거고 거고. 어..몇 번 하고 비슷하냐면 그래서 저번만 했어 그, 이쪽에 31, 32번 같은 것도 있고 35, 36번 같은 것들도 있고 거의 고르는 것 미래를본 거잖아. 그렇지 미래의 이때, 이 미리 본 다음에 그에 대한 대비를 이이한 거잖아. 때기때 미래의 때때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이 그래서 이거 마블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우리가 보는 시점이 우리가 알고 있던 어벤져스와 달라졌다고 보고 있어 그러니까 닥터스윙지2본 사람은 이거요 네, 요번 거겠죠? 아우니 여기 만약에 만약에 나한테 함수를 줬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어. y 는 x 제곱 마이너스 사 x 플러스 삼이라는 함수를 줬어. 이차함수죠? 네. 만약에 x 절편, x 축과의 교점, y 축과의 교점을무었어 자, x 축과의 교점이면 x 절편이니까 누가 여기야? y 가 영. x 축과의 교점은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지? 이거 풀면 얼마나? 이라고? 3 나오니까 X축과의 교점은 1, 0, 3, 0일 것이아나니? 그럼 Y축과의 교점은 뭐야 X좌표가 0인 거야. 0다 때려주면 뭐 남아? 3 남아. 그러니까 3, 0, 3 되자고. 오케이? X축과의 교점이 길이 길이니까 줄여서 X살표야. Y축과의 교점의 Y좌표를 줄여서 y 살표 중3 오늘 내일 수업 있지? 네. 나내일좀 퀄리티 높은 수업을 위해 문늘저에한 하게 겠습니다너 <웃음> 과느냐니까